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<웃음> 오늘의 오프닝은 빨간색 요 빨간색으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빨간 커튼 앞에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안경 너무 잘 어울리죠? <웃음>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가발 언박싱 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번에 배송을 시킬 때 가발을 여러개 샀었어요 왜냐면 가발을 쓰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여러가지 가발을 사고 과연 어떤 느낌인지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어떤 가발이 제일 티가 덜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발을 가발 쓰고 한번 리뷰해 볼게요. 그럼 가발 쓰러 가보실까요? 아부터 써보는가? 그러면 일단 요 반발 가발부터 한번 써볼게요. 가발 쓰기 전에는 언제나 가발망이 필요한데요. 어, 이번에 받은 가발에는 크게 두 개의 종류 가발망이 있었어요. 요 가발망을 어 기본으로 많이 보내주셨고요 요거는 같은 회사에서 보낸거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요렇게 보내주나봐요 그래서 가발망은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알리에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이 두개를 받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뭐 뭔가 좀더 촘촘한 가발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핀도 있고 여기 머리핀도 있는거 보니까 좀 나을 것 같아서 얘로 들어보겠습니다 실핀 가발망 그리고 머리핀이 있는데 이 해석되시는 분은 셀프 해석 바랍니다 가발망을 뜯으면 요렇게 가발망이 들어요 천천하게 가발 방을 쓸 때는 음, 여기 잘 보면 여기 한쪽 부분이 끝이랑 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좀더 붉은 밴드가 있는 곳을 이마에 오게 여기 얇은 부분이 우리 뒤로 가게 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머리가 그래도 많이 길었기 때문에 이 머리를 살포시 한번 정리를 하고 머리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코네드가 되게 십상이라고 했어요. 이렇게 묶고, 동봉돼 있는 실핀으로. 네, 이렇게 머리를 대충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가발방을 그 어, 음, 자, 기본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조금 조 조금 약간 음...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최성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 건데 잘 모르겠네 거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보인다고 말이죠 근데 왜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이상한가 이유를 모르겠네 아무튼 단발 가발은 이런 느낌입니다 요정도 느낌입니다 딱 봐도 가발 색깔이긴 한데 정수리나 이런데가 티가 나긴 하는데 이 가발 결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오늘의 컨셉 나쁘지 않은데? 안경 안에서 또갑 자신감 충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예고 앞머리가 일자가 안되는게 살짝 단점이긴 한데 일자도 잘 내리면 될것 같은데 건드렸다가 더 망하고 있네요 <웃음>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전 마음에 들어요 핀입니다. 어차피 가발은 다 티가 나는 거니까 짝짝이로 된 가발이에요. 빨간색과 까만색, 공존하는 색. 되지 않는 가발을 갖다 뜰요 묶어야 하나? 다른 곳다이 앞머리 부분이 어 이렇게 이거 나는 지금 가바리오 자기 주장을 너무 하고 있어서 예전에 그거 같아요 내 사랑 또그 황보단 같아 황보단 이렇 해도 결은 되게 좋은데 커버가 안 된다 잘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음. 앞머리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이걸 쓰려거든? 어 모자가 필수일 것 같은 가발입니다 맘에 안드네요 망 어때요? 저는 이쯤에서 깨달음을은 얻었습니다 단발 가발은 웬만하면 앞머리 있는 걸 사자 앞머리 있는 걸 사면은 고데기를 하든 커버가 가능한데 이 앞머리 없는 이 친구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<웃음> 나쁘지 않죠? 색깔이 근데 안 잡힌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뻐 예뻐 앞머리도 정리를 나중에 좀 하면 될것 같고 정수리도 나름 스킨톤으로 만들어놨고 단발병 왔을 때 반짝반짝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? 여기 앞머리 여기 정수리 라인에서 타고 온 앞머리가 어색하긴 한데 괜찮지 않나요? 난 마음에 드는데? 이것도 나중에 앞머리랑 여기 런라인 정리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이게 거울로 보는 게이 카메라 안 담기니까 굉장히 답답하네. 여기가 너무 인위적으로 잘려있는 느낌이긴 한데 어, 이런 느낌의 가발입니다 <웃음> 원래 캐릭터 삼지창이 렇다곤 하지만 얘는 그림이랑 너무 달라 음,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? 음, 만화에 나오는 칼로지 미츠리라는 캐릭터의 가발을 샀는데요 약간 사기 먹은 기분입니다. 그 상세 사진이랑도 많이 다르고요. 네, 약간 같다는 거는 이거 하나 초록색이랑 분홍색이 섞여 있다 정도. 네. <웃음> 맞습니다. 음,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가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. 뭔가 예쁘게 잘 찍고 싶었는데 기계의 한계로 어,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된다는 점 매우 아쉽고요 나중에 한 번씩 영상 찍으면서 카메라로 찍을 때화질 좋을 때 오늘 보여드린 가발 친구들 쓰고 나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